여기 아픈노가 있습니다 면 밖에 나가고 오른쪽에 있습니다 준비 처음 오시는 분은 여기 딱 들어오면은 그리들이 사투거든요. 그럼 가까이 작아, 다가, 작가지고뭐 좋아질까요? 그러면은 물건을 보이면서 이것을 택배로 하셨데 네, 어떻게 합니까? 하면은 고생하는 박스를 갖다가 그하게보시 여자분은 한, 중에 50%는 나이 많은 분들입니다. 50% 나이 많은 분들 중에 네, 그 중에 50%는 좋습니 뭐냐면 짐이 고큰거 갖고 오면 많은 거 가지고 오면 은 왔는데 그 중에 일부는 지팡이 집고 오시는 분이 있습니다 아이고야 네, 그런 분들은 여기서 밖에서 뛰어가 가지고 물건을 들고 와서 붙여드리고 계시면 계시 2010년부터 근무하셨군요, 그러면. 예. 계속 여기서만 근무하신 거예요? 예. 오. 처음에는, 한몇년 동안은, <웃음> 마지막, 끝나는 달에, <날에 웃음> 내년에 옵시다 인사하거든요. 음. 그러면, 내년에 딴데 가지 마시죠헛해 맘. 꼭여기와야 돼. 많이 이제 친해지셨어요. 오래하고 또잘 하시고 하니까 그런네요 지금 양, 에 네. 이제 여든, 네 이게, 예. 그냥 삼촌 그분 자녀분들은 지금 어떤가요? 예, 네, 이제 맨남 맨녀, 아 이남 일년네. 큰 아들은 이제 박사 과학자 어, 박사? 예 서울대 서울대학원 오스틴대 미국 오? 오 오스틴? 뭐스틴? 오, 오스틴대 오스틴대, 오스틴대. 예서 네. 미국 미국 거기서 12년 동안 한 박사 과학자 있단 이야 박사님이 되셨다 과학자들도 되셨어 그 아아 예말에 지금도 나가면서 아 경호연 마시막 해도 그럼 뭐랜구라람서 가? 아여영왕기는 재미있고 예아그오줍투스 관계 헉, 재미를 느끼시는구나 예 네, 재미를 느껴마시오 보람을 느끼는구나 아 보람 뭐 <웃음> 역시 팍팍팍팍팍 진정한 시니어 있습니다. 예. 아, 아이고 아이고 고맙습니다. 완전 미남 분야. 야 선생님. 예예. 네, 네. 솔직히 하나 물어볼게요. 예예. 네, 네, 솔직히 물어. 막 적게 보이시는. 얘기 아이고 고맙습니다. 아, 예. 혹시 여기 근무한 지 얼마나 됐습니까? 아, 4월 달부터 맞요올해 예, 올해 아하. 아직까지 뭐뭐 접촉 사고라든가. 그러면 하나도 하나 없었다. 뭐승신한거어수다 어, 예. 오. 내가 철저하게 잘 협조나 요지고 받고 봐 드리고 하고 고 들어온 때 아. 아. 앞으로도 그러면 쭉 예. 안전 무사고. 예, 예. 잘 하겠습니다. <웃음> 네. 역시 대단하십니다. 아, 예, 예. 아 예. <웃음>